천안문 광장에 오니 내가 중국에 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광장의 우뚝선 오성 홍기가 더욱 붉게 느껴진다. 자금성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고 싶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을 이곳 자금성에서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자금성의 태화전 앞에 왔습니다. 확실히 규모가 크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리장성의 장대함은 실제 보니 그 규모가 대단했고 기원전 220년 진시황 시절의 건수 기술로 절벽에 어떻게 이런 장성을 쌓았는지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용처럼 생긴 산의 수로를 막아 댐을 만들고 그곳을 지나치는 유람선이 떠다닌다. 초록빛이 물드는 여름이면 더욱 더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에데이트 네 공중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종화 작가하고 저하고 오늘 인력거를 타고 민속 아, 이제 중국의 거리를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유튜브에 우리 오늘 좋아서 아주 빵빵 좋아요. 그냥 뭐, 그냥 진 여행이 될 거예요. 네, 쨍 올려줬어요. 에하오, 하오, 하오, 하오. 에하오, 아, 하오. 하오. 네. 하오, 하오. 아, 서울의 북촌마을을 비롯해 옛 거리 모습을 본다는 것은 잊혀져가는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아마도 이곳 북경의 옛 거리를 그리워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발전하는 도시와 더불어 보존된 이옛 거리가 나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의 거리로 남게 될것 중국의 3대 뮤지컬 중 하나라는 금면왕조 공연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봤던 태양의 서커스 중 하나인 카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였다. 특히 대홍수 씬의 장대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평양 옥류관을 찾았다. 영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하다. 평양랭면을 비롯해 깔끔한 한정식, 특히 잘 익은 김치의 시원함이 나의 입맛을 매료시킨다. <웃음> 경의 더플레이스 쇼핑몰은 중국의 향후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보여진다. Zara, 빅토리아 시크릿, 유니클로 등 글로벌 샵이 상당히 큰 규모로 위치해 있고 샤오미의 매장 또한 이체로.